아유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죠 <웃음> 오늘 하루종일 하늘의 구름 보고 감탄하고 지낸 하루랍니다 이거 보세요 세상에 진짜 와, 어느 화가가 저렇게 그릴까요 상상하는 대로 어 마, 으, 본인이 저 구름은 뭐다라고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의 색과 구름. 저는 저 구름을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답니다. 그 상상은 나만의 상상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내려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중간에 제가 중간으로 이걸 꺼내놨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중간에 제가 일어서면 그늘이 생길까봐 이렇게 뒤쪽으로 벽에 붙었던 아이들을 앞바람, 뒷바람 다 쐬라고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한칸더 오면 이렇게 또 진열을 이런 식으로 해놨답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으면 그림자가 생기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모여있고 그리고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담하게 저만의 마리마 목상 정원 이랍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요다 데리고 나오고 싶으나 제가 너무 힘에 붙여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저쪽에 있어야 할 애들은 또 이런식으로 어또 놓고 있고요음 요렇게 바위에 정말 바위에 바위솔들 잎꽂이 입꼬지 아니 잎꽂이가 아니라 어, 꼬집기를 해놨더니 이런식으로 새끼들이 막 나요 그리고 여기는 하엽띄고 자구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맨날 예쁘다는게 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은 너무 햇볕이 뜨거우면 잇기 힘드는방 그늘에서 있는 애들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답니다 천리양 이건 목베우니양 음, 목베고니아 목대 엄청 튼튼하죠 제가 자꾸 짤 우예를 커팅시켰더니 저렇게 크게 나오면서 그 옆에도 또 한가지가 엄청 두껍게 크네요 이거는 수국이고요 이건 미니 고무나무고요 알로에가 이렇게 또 커서 큰 화분 해놨고 이김기아는 아주 화분이 미어 터지려고 그래요 알로에나무 이건 벤자민 얘도 어 우위로 풍성하게 막 쭉쭉 뻗는게 아니라 둥글게 키고 싶어서 다 이거 커팅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목대만 길게 해서려고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심어 놓은 국화. 어우, 국화 얘네는 뭐 너무 예뻐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 근데 어, 화분에 있는 것보다 여기 밭에 심어 놓으면 꽃이 계속 핀다고 그래서 여기다 옮겼어요. 이것도 카네이션 페랭이니까 이 꽃도 너무 예쁘답니다. 근데 쟤는 오늘 이 꽃에 반했어요. 보세요. 그죠? 흰흰 흰 국화인데 핑크 물이 드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번에 페랭이와 금호초 애들 너무 꽃이 여기 보세요. 아 어떻게 꽃을 이렇게 <웃음> 만들어졌을까요? 진짜 환장해요 보면. 음, 금오초 보실래요? 금오초? 어, 이게 물고기 주둥아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금오초래요. 근데 꽃이 참 예쁘죠. 패랭이에 반했어. 난 내게 반했어. 정말 예쁘죠. 어, 이제 이게 옆에서 막그 사이에 벌써 비오고 나고 이러니까 새순들이 막 나고 이 금오초들 보세요. 얼마나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는지 요요런 애들. 너무 예쁩니다. 기다려집니다.